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과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CJ제일자당의 바삭칩이에요 바삭칩 이름하여 익사이클 바삭칩인데요 여기에서 익사이클은 CJ제일자당의 푸드 업사이클링 브랜드라고 합니다 푸드 업사이클링 들어보셨나요? 전 이번엔 처음 듣는데 푸드 업사이클링이란 식품 부산물의 가치와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지구를 생각하는 활동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단독 런칭한 세상에 없던 맛있는 업사이클링 스낵이라고 해요 어,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여러분 햇반 다 아시, 아시죠? 햇반은 무스나니쌀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쌀을 생산할 때 보면 은 이쁜 쌀도 있고 뭐 못난이 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 못난이 쌀과 함께 어 CJ 제일 대상의 행복한 콩 아시죠? 행복한 콩 두부에 있는 비즈를 만든 비즈로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. 이 제품의 특이한 점은 여기 보이시죠? 고단백, 바로 고단백 과자예요. 달걀 한개 분량의 어 단백질에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. 무려 7g 이란 들어있대요. 어.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에다가 거기다 단백질까지 함유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몸에 좋겠어요. 우리 이왕 과자 먹을 거면 몸에 좋은 게 좋잖아요. 그럼 한번 제가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과자입니다. 음. 딱 봐도 과자가 얇으면서도 되게 담백하고 바삭하게 생겼어요. 바삭칩이니까 한번 먹어봐서 얼마큼 바삭한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음! 전 솔직히 딱이 모습만 보고 아, 되게 담백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담백하면서도 약간 단짠 있어. 맛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, 자세히 보시면은, 시징이 이렇게 좀 뿌려져 있거든요?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담백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있어가지고, 음! 맛있어요! 전 무맛일 줄 알았는데. 음! 거기다가 기름에 튀기지 않아서 되게 좋네. 음! 이렇게 생우한 것도 있고. 이게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, 그 다음에 짭조름한 맛이 있기 때문에, 어, 이런 말 하면 좀어떨지 모르겠지만, 고단백 과자에 맥주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맥주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, 그 다음에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드실 때, 요거 있으시면은, 응? 건강하게 과자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거기다가 단백질도 7g나 들어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운동 전후에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응. 근데 그나저나 진짜 반전이다. 저는 이거 진짜 담백하게 만었거든요 근데 이게 짭조름한 맛과 단맛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계속 땡기네. 음! 저 과자 먹는 소리 보고 금비가 와서 자기도 달라고. 지금 먹고 싶나 봐요. 내가 또 과자 좋아해가지고 맨날 한 입만 달라고 그러거든요. 안 된다. 이건 내거 아니야. 내 거야. 내 거. 넌 먹으면 안 돼. 제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건 네거 아니야 내 거야 음 진짜 맵주 땡긴다 어. 이 바삭칩은요 어, 편의점 세븐일븐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리브영과 마켓컬리 그다음에 cg 더 마켓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. 유학 먹는 과자 단백질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푸드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드신다면 좀더 몸에 건강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? 응?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요 제품 여러분도 이렇게 심심할 때 영화 보시거나 아니면 맥주안주로 아니면 과즉아이들 간식이나 운동 전후에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